안녕하세요. 작가 글리쌤입니다. 구독자분들 중에 마음이 답답한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취직하기도 어렵고 퇴사를 했는데 어디서 불러주지도 않고 답답한 마음에 어, 이 일이 해결돼야 이 문제가 해결돼야 내가 인정받을, 어, 인정받을 것 같은 그 생각이 이제 드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나는 쓸모없는 사람 같다. 쓸모없는 존재 같아. 그래서 항상 아침부터 일어나자마자 아니면 아침에 눈뜰 때부터 현실이 굉장히 괴롭고 계속 걱정만 하는 그 상태가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저도 이제 마찬가지였죠. 아, 취직이 안 됐을 때도 마찬가지고 아침에 눈뜰 때부터 야 이건 현실이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나만 뒤처진 것 같고 항상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마음도 안 편해. 마음이 안 편하다 보니까 어때요? 여행도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답답한 현실이 100% 완벽하게 해결이 돼야 내 존재가 쓸모있어지겠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나는 쓸모없는 존재가 돼버려요. 남들은 나불러 뭐라고 하는 게 아닌데 내 스스로가 낙인을 찍습니다. 절실하게 깨달은 게 뭐냐면 이제 살다 보면 저는 퍼즐을 맞추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몇 피스 된 이런 퍼즐들이 있잖아요. 큰거도 있고 작은 거도 있고 맞추기 쉬운 것도 있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있고 이런 퍼즐들이 살다 보면 은 하나씩 이제 다가옵니다 어떤 거는 굉장히 작기도 하고 어떤 거는 내가 감당하지 못할 어떤 장기 프로젝트이기도 해요 어떤 건 순차적으로 오기도 하고 실시간으로 오기도 하고 한꺼번에 오기도 하고 취직이라는 어떤 퍼즐이 나한테 도착을 했는데 하나하나 이걸 맞추다가 뭔가 어긋난 거예요 나한테 좋은 어떤 소식이 들리지 않아요 그럼 나는 이제 멈추게 되죠 그럼 그 퍼즐이 몇 군데 이제 남았는데 그거를 채우기 위해서 상대방한테 어떤 답신이 안 오니까 계속 기다려요. 마음이 막 썩어 들어가면서 기다리기만 해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마냥 기다릴 뿐인데 거기에 이제 내 인생을 넉놓고 쳐다만 보고 있는 거죠. 운동도 안 하고 뭔가 계속 살이 찌고 피부도 거칠어지고 밤낮으로 아무 취업과 상관없는 일들을 막 하다 보니까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피폐해집니다. 그냥 하나의 퍼즐로 통으로 된게 아니에요. 자 여러 가지 퍼즐이 있는데 한 가지 퍼즐을 내가 맞추지 못했다고 해서 다른 퍼즐을 동시적으로 준비를 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맞춰지지 않은 퍼즐에만 계속 골몰하고 있고 걱정만 하고 있으면서 나를 관리하지 않으면 이 퍼즐이 맞춰졌을 때 굉장히 허무합니다 운동을 했다던가 여행을 다녔다던가 다른 퍼즐을 뭔가 병행을 했으면 걱정하던 퍼즐이 맞춰졌을 때 다른 퍼즐도 자동적으로 이제 맞춰져 가지고 내가 갖춰진 것들이 생각보다 많구나라는 걸 느끼는데 한 가지 퍼즐에만 계속 골몰하고 고민하고 있다가 그게 맞춰졌을 때 다른 것들에 다 소홀했어요. 그러면 굉장히 허무합니다. 내가 왜 굳이 그렇게까지 골몰하고 계속 걱정하고 나를 갉아먹었나? 물론 내가 이루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정말 악착같이 몰입하는 게자 저... 그게 될 때까지 밀어붙이는 어떤 내성을 갖추는 거 정말 중요하죠. 하지만 내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로 다른 것들도 함께 퍼즐이 맞춰져야 된다 내가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거 그리고 통제할 수 없는 거에 대해서 뭔가 너무나 골몰하고 있다면 내가 노력했다면 나를 좀 놔줘야 돼요 놔준다는 게 그냥 덩그러니 침대에 누워가지고 그냥 자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나를 퍼즐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정말 메인이라고 생각했던 그 길이 막상 가보면 또 아닌 경우가 또 많아요 메인이었던 어떤 길에 갔을 때 내가 그냥 서브로 발 담그고 있던 것들이 있잖아요 자 그런 것들에 오히려 내가 메인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런거는 내가 진짜 아, 진짜 원하고 뭔가 준비하면서도 조금씩 취미활동이든 조금이라도 어떤 발을 담갔던 것들이 새롭게 와 닿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해결하지 못한 거 그거 자체가 나 자신이라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오류에 빠집니다 굉장히 내 일부분일 뿐이에요. 내 전체를 대변하는 건 사실 평생 살면서 다 찾을 수 없을 겁니다. 다 부분 부분 조각조각 돼 있어요. 어떤 조각이 와서 나를 만들지는 정말 살아보기 전까지는 정말 모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대 어, 단념하지 마세요. 나를 규정하지 마세요. 나를 한계를 짓지 마세요. 남이 한계 짓는 거에도 개의치 마세요. 누군가한테 해악도 끼치지 않고 상식적으로 살고 있다면 단지 내 노력이나 어떤 결과물이 아직 나타나지 않은 거. 그런 상황이라면 충분히 잘 살고 있는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아직 퍼즐이 맞춰지지 않았을 뿐입니다. 자, 저 또한 이 퍼즐을 맞추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구독자분들하고 함께 맞춰 나갔으면 좋겠네요.